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이제 비밀의 여자는 점점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토록 주에라가 벌받기를 바려왔고 이제 점차 통쾌한 모습을 보여가서 좋은데요. 최근에 주에라가 계속 당하며 예전에 잔인한 쓰레기 같은 모습이 잊혀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또 주에라의 무서운 범죄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상해보겠습니다. 현재 주애라는 남유진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갑니다. 주애라의 자리를 오세린이 뺏어버렸죠. 36화 예고를 보니 주애라는 믿었던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에게도 뒷전으로 밀리는데요. 차영란의 눈에 오세린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점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꿈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장미로 일할 때의 술집 사장이 주에라를 찾아와서 협박을 합니다. 주에라는 손을 벌벌 떨면서 그녀가 너무나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 주에라는 술집 사장에게 돈을 제시하겠죠. 술집 사장도 몇번 돈을 챙기다가 점점 더큰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주에라의 회사 근처까지 얼쩡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건 술집 사장의 주에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었 습니다. 주에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술집 사장의 선을 넘자 본래의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주에라는 그동안 피인약 수면제 등등 온갖 범행의 약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술집 사장을 만나서 그의 잔에 약을 타게 되죠. 그리곤 약에 취해 쓰러진 술집 사장을 공격하여 살해합니다. 주에라는 그동안 그런 잔인한 범행에도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걸리게 됩니다. 바로 정겨울에게 말이죠. 정겨울은 현재 주에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체크하고 있습니다. 주에라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손까지 떨어가며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것을 예상하죠. 똑똑한 정겨울은 빠르게 눈치를 채고 술집 사장의 동선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에라가 그 남자에게 돈을 지어주는 것을 목격하고는 어떤 큰 약점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정겨울은 계속해서 주에라와 술집 사장의 만남을 지켜보는데 갑자기 술집 사장이 안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정겨울은 주에라가 또 사람을 죽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술집 사장의 행방을 쫓다가 주에라가 남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합니다. 바로 cctv 녹화 영상이었죠. 지금까지는 주애라 범행의 cctv 영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정겨울이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서 정영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처럼 이제는 주애라의 범행 영상은 반드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주애라는또한 명의 생명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되고 이건 추후에 반드시 죗값을 치르며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에라가 과거 술집 사장을 가만 놔둘 것이라 보시는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겨울이 주에라를 쫓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일을 잘 처리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